11월 달에는 광량이 약해졌을 때, 네. 나무 상태인데요. 보시다시피 되게 얕잖아요. 손가락만 해요. 네, 보면. 맞습니다. 네. 근데 올라갈수록? 굵어지죠, 네. 오히려. 네.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새끼손가락보다? 네. 굵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네, 그렇죠. 점점 굵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강 등의 효과가 이런 겁니다. 저는 경남 진주에 토마토 중에서 아주 특이한 토마토 토마주르라고 하는 토마토 농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농장은 겨울 동안 이걸 달아놓고 수확이 30%에서 40%씩 올라간다고 하는데 과연 뭘 하면 그렇게 되는지 지금부터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마주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마트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아, 토마주가 새로운 품종인가요? 네, 저희가 네덜란드에 있는 엔자사라는 곳과 독점 계약해서 네. 예, 직접 유통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 야, 색깔이, 색깔이 예쁜데요? 음, 네, 예쁘죠. 그리고 다른 토마토에 비해서 되게 형태적으로도 되게 균일하고 음, 깔끔하게 생겼죠. 야, 네, 예쁘죠. 네. 진짜 예쁘네요. 네. 별표가 딱 네, 딱 별표가 별표? 네, 저희 토마토루의 네. 특징입니다. 아니, 음, 엄지손가락보다 훨씬 네. 크네요, 이게.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골프공 타구공이나 골프공만 하다고 어...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골프공 사이즈다 보니까 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방울 토마토나 이런 것보다도 활용도 면에서 좀 다양하게 뭐, 잘라서 뭐, 카프레제나 이런 뭐, 샐러드 용으로 쓴다고 할 때도 좀 되게 적합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맛으로 따지자면 뭐 완숙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되게 좀 짭짤한 맛이 나고요, 좀 진한 편입니다. 기존 토마토보다는 진한 맛이 나고, 네, 과육도 조금 단단한 과육 편입니다. 과육 단단하고, 네. 맛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몇 평이죠, 지금? 어, 평수로는 이제 1렉타딱0천 평입니다. 0천 평, 네. 3,000평에서 그럼 이게 하루에 얼마 정도 나오니까 이 생산량이? 저희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일주일 당 어떤 6톤 정도? 아, 5, 6톤? 5톤에서 6톤. 어. 예. 다른 데 하고 다른 게 여기가 지금 그 LED 등을 달아 놓으을까요 네, 네, 네. 왜 LED 등을 달아요? 어 이게 보강등이라고 해가지고요. 생산량을 이제 좀더 극대화시키고 아무래도 맛도 더 좋아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약관계지 않습니까? 생산량이 정말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겨울철 생산량을 높이고 맛 또한 이게 고퀄리티로 유지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수확량이 더 늘어난다? 작년 데이터로는 이제 겨울철 기준 30%에서 40% 1년 작기 중으로 따지면 15% 정도의 증수가 있었습니다. 1 1월 달에는 광량이 약해졌을 때 네. 나무 상태인데요. 보시다시피 되게 얇잖아요. 약광기 때죠. 손가, 뭐 손가 손가락만에. 네 맞습니다. 네그 네. 이후로 이제 LED를 설치하고 난 후의 상황인데요. 보시면 위로 가면 갈수록 굵어지죠 오히려. 어... 손가락만에. 네 맞습니다. 네. 데 올라갈수록 굵어지죠 네. 오히려. 올라갈수록, 네. 올라갈수록, 네. 올라갈수록, 네. 올라갈수록 새끼 손가락보다 네. 굵어지고 있습니다. 네. 점점 그렇죠. 점점 굵어지고 있어요. 네, 위에는 원래 되게 얇아야 정상인데 보시면 꽃 달려 있는 데부분 보시면 되게 굵잖아요. 지금 부분이 부분보다 더 굵죠 지금. 예. 네, 그만큼 이제 에너지가 많이 생성이 네, 생성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보강 등의 효과가 이런 겁니다. 하루 종일 종일 음, 보통 뭐 18시간 정도 기준으로 틀고요 낮이 너무 광량이 좋거나 하면 낮, 낮 중에는 조사를 좀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은 에이텍이라는 곳에서 이게, 이게 설치된 것을 보고 효과가 너무 좋아서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장님 만나서 바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고, 고기 어떤 도인기설명 분위기였죠? 농업기술원에서요, 4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제일 최적화된 빛을 찾았고요. 이제 마지막 한 번, 1년 동안 이제 테스트를 하고 수확량을 조사했고요. 어, 처음 실증을 하는 농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처음 이걸 설치하는 농가예요, 여기 건가? 예, 맞습니다. 이 노란색 LED는 화이트 LED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이 화이트 LED에도 저희가 나름대로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여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레드, 그리고 백색으로 보이는 게 블루빛의 LE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거는 좀 다른 데랑 다르게 와트수는 150와트지만 이 LED 하나의 와트수는 3와트짜리 LED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약 160개 정도의 LED를 사용해서 LED 하나당 1와트도 사용하지 않아서 항상 추구하고 만드는 물건 자체가 5년 정도는 최대한 광량 손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저희 제품이라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뒤에는 이제 안정기 부분은 이제 오스람이라는 그래도 대기업 제품을 이용해서 5년을 저희가 계약을 맺고 AS를 오스람에서 직접 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이 빛에서 나오는 100%의 빛이 식물에다 강압성에 도움이 되고 생리작용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저희가 개발한 제품입니다 실제로 이제 식물에 가장 많이 도움을 주는 빛 자체가 어 쉽게 사람들은 청색광 적색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청색광에도 450나노라는 파장대의 빛을 이용하고요. 적색광은 660나노의 빛을 이용하는데 이곳에 그두 가지만 섰을 때는 지금 이 색깔이 나오지 않고 약간의 보라색이 나오는 경향을 띱니다 지금도 보라색에 가깝지만 더 진한 보라색을 띠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식물의 생리작용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00에서 600나노 사이의 빛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제일 최적화된 비율로 작용해서 그 빛이 섞였을 때 나오는 색깔이 방금 전에 그 약간 연한 분홍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밤에 계속 켜두니까? 밤에는 계속 켜두지는 않습니다. 저녁에 어, 광합성을 하고 나서 식물도 광합성한 어,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네 영양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한 6시간 정도는 저희가 어, 불을 꺼서 그 암기에 작용할 수 있는 식물이 해야 될 일을 할수 있게끔 조절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근데 최대한 저희는 다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음, 다 사용한다는 거1 8시간 6시간, 주무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정도 아니면 11시에서 새벽 5시 정도까지로 저희가 제한하고 불을 아, 끄고? 네. 그 다음에 다켜놓다 네네. 비닐하우스는 비닐 가능합니까? 어, 비닐하우스에는 비닐하우스에 맞는 다른 모양의 조명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온실같이 큰 데는 이런 투광등 모양으로 가고 있고요 어, 비닐하우스에는 이제 작은 조명 이거보단 작아서 어, 너무 큰걸 했을 때또 열에 의한 장애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식물들도 그거에 맞춰서 좀더 사이즈가 작은 걸로 저희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3천0 0평에 이걸 설치하는 비용이 꽤들것 같은데 아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약 조명 비용만 한 4억 정도 들어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어. 겨울철에 그이 네. 토마토 가격이 비쌀 때 네, 그렇죠. 수확이 안 되면은 그렇죠 돈을 네. 많이 버, 버니까 네, 네 그렇죠 투자하는 걸 찾는 게좀 빨라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뭐 겨울철 가격이 좋은 네. 예, 토마토나 뭐 파프리카나 뭐 이런 쪽에서는 되게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설치하는 기간은 저희가 아예 오더를 받고부터 진행하면 약한3 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개월. 네. 처음부터 많은 부분을 투자하지 말고. 일부 일부 투자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고 저희처럼 그래도 한국에서 직접 한국 기술력을 가지고 하는데랑 해야 AS나 그리고 품질이나 빛의 뭐 성능이나 이런 게 이제 받쳐줄 수 있으니 그냥 저렴하다고만 해서 다른 데를 고르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한번 소규모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셔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농가마다 상황을 다르니까 한번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하고 싶으신,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연락을 드리죠? 어 일단은 태민농자재라고 네. 태민농자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저한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제가 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ere we go.